진짜 굴 젤리 먹방 뭘 먼저 마시고?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고호젤리랑 틱톡젤리랑 벌집 쿨젤리 음,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쿨젤리 무슬물로라하마라힘 응. Mm -hmm. 그리 너무 달아. 아, 젤리 하다가 지금 집이 완전히 나, 난리 났어요 네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